짱아, 고야, 고야, 고야, 고해 고야, 고야, 고야, 고 고야, 고야, 고야, 고야, 고야, 고야, 고야, 고야, 고야, 고야, 고야, 고야, 아야 고야, 고야, 고야, 고야, 고야, 고야, 고야, 잘하는데? 아예 다행이셨어 지금 아직 다행인거야? 브리핑 뭐야 원래 이것만 했거든 이거 <웃음>